안녕하세요. 디스턴대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저랑 뭐 크게 상관없는 날이긴 하지만 목소리가 좀 나아졌죠. 아직다낮 낫지는 않았는데 어쨌좀 나아졌습니다. 아, 좀 낮아졌네요. 기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배는 땡기고 목에 힘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소리가 작아져가지고 지금 제입 바로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숨을 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다 낮질 않아서 아,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상 오늘도 팁이죠 얼마 전에 만난 분이 아, 그분도 사진 쪽 일을 하시는 분인데 중급자 정도면 대충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입문자들은 봐도 무슨 얘긴지 모르고 점차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당분간은 이제 이런 팁들을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상 액션은 팁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거긴 한데, 어 아무래도 제가 팁이라고 하면은 알려드릴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사실상 되게 할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팁을 알려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과연 누가 궁금해 할까? 다 아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하면은 누가 보나? 재미가 있나? 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채널은 원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만든 건데, 어쩌다 보니까 강사 채널이 됐네요. 어, 참고로 다른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다른 유튜버 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제 채널에는 순서 같은 게 없어요. 원래 제가 뭐 강의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사진 찍고 보정하고 이러던 사람이라 생각나는 대로 이제 작업을 해갖고 올리다 보니까. 재생 목록을 눌러보시면 이제 이것저것 제이 여러가지를 올려놔갖고 잘 찾아보시면 원하시는 부분에 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상이 70개 정도 있네요 여튼 이제 액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동화를 시켜서 일괄 작업을 하게 하는 거죠 뭐 색감의 보정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가지 피부 아니면 뭐 이미지 사이즈나 캔버스 사이즈 예를 들어 이거를 잘라서 증명사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토샵을 할수 있는 대부분의 작업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이제 CC2018부터는 페이스툴이 생겼기 때문에 얼굴을 작게 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아직 몸매 보정을 액션으로 하는 건좀 불가능하죠. 사람 얼굴은 이제 눈, 코, 입이 있으니까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페이스툴은 가능한데 아마 몸매는 뭐각 사진마다 포즈도 다르고 어떤 사진은 뭐 피부가 보이고 어떤 사진은 뭐, 이 부분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실상 뭐 포즈가 다 같은 그리고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사진이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상황으로는 가능하겠죠 예전에 그어더비에서 보여준 영상에 실시간으로 무슨 전봇대? 첨탑 같은 걸막 지워내는 걸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버그 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2018을 다시 쓰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할 생각은 있긴 한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액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뭔가 이제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조금씩 다르게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얼굴은 어떻게 하고 피부를 조금 뭐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색감은 다르게 줘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거기 가기 전까지 액션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부분을 더 만져주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앞부분이 약간 다르다면 앞부분은 뭐 피부 작업만 조금 더 해주시고 이제 뒷부분을 액션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액션을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뭐 예전에 증명사진을 할때 만들어놨던 것도 있죠 이 3%라는 거는 눈을 3% 키우는 건데 요새는 이제 페이스트리 있으니까 거의 사용은 안 합니다 이제 액션을 잘 만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쇼핑몰이라든가 어, 행사 사진 같은 그렇게 대량의 사진을 한 번에 어딘가에 품포면하는 경우가 이렇게 저는 많지가 않아서 잘안 씁니다.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눈 밝게 하는 거죠. 액션을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어, 우선 새로운 액션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여기서 이제 펑션 키 그러니까 단축키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뭐 F5 같은 경우는 브러쉬도 있고 그래서 꼭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그냥도 되기는 할 텐데 아마 F5를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F5를 눌렀을 때 브러쉬 창이 여기 뜨는 게 아니라 액션 실행이 되게 되겠죠 여튼 여기서 뭐 Shift, 컨트롤도 동시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귀찮죠 외우고 있어야 되고 컬러 지정도 가능한데 저는 뭐 컬러 지정은 따로 안 해놨어요 여튼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빨간색이 뜨면서 이제 녹화창 같은 거죠 녹화 버튼 그런 느낌인데 아 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원하시는 작업 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얼굴도 줄이고 아아어 여기 들어가셔서 뭐 얼굴도 어느 정도 줄여주시고 그럼 뭐밝기도 밝혀주고, 색감도 약간씩 틀어서 맞춰줍니다. 액션도 가능, 아, 액션이란다. 필터도 가능하고, 이런 식의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됐죠? 그러면 어딘가에 이제 세이브를 해줍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는 이제 다른 폴더에다가 새로 하나 만드셔서, jpg, 포장을 하고, ]까지. 저장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되죠. 원본에 저장할 필요 없을까요? 자 여기까지 작업이 끝났다면 액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저처럼 이제 어딘가에서 세이브를 하고 창을 닫는 것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별로 좋지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사진을 여러 개를 띄워놓으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서 아, 컴퓨터가 버벅되기 때문에 우선 하나 잡아서 작업을 하고 저장하고 끝내고 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뭐확 줄거나 하지 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뭐 기분 탓이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작업해 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번 작업에 이 공정은 필요 없다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건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은 그냥 이 부분을 꺼 주시면 실행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일일이 더블클릭을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불러와서 똑같은 작업을 하려면 더블클릭을 해야 되죠 아니면 뭐이 부분을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귀찮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축키 생성이나 버튼 모드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선이 3개인지 4개인지 이걸 누르시면 버튼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클릭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괄 적용에 대한 경우, <웃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걸 일일이 누르고 있다면 더 귀찮겠죠. 이거는 액션이 아니고 일괄 적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파일에 오토메이트에 배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적용했던, 대부분 이제 방금 적용했던 것들이 여기 떠있게 돼요. 여기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되는데 폴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폴더 특정 폴더 내에 있는 사진을 들 가지고 전체를 작업을 해라 방금 제가 했던 건 이거죠 셀렉 원이고 셀렉 원에 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맨 위에 있는 이 오픈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로 파일 같이 처음에 뭔가 열었을 때 카메라 로우가 열리는 경우 그 부분을 스킵시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는 하위 폴더까지 전부 다 작업을 시키는 거죠 실행을 시켜보면 열었던 부분에 똑같이 적용이 돼서 세이브가 되고 파일이 닫힙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으시면 역시 그냥 es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계속 할 거냐 멈출 거냐 멈춰야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선택했던 부분 선택된 거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아, 참고로 이렇게 액션을 만들어서 돌리시는 경우에 가끔 이제 포토샵에 어딘가 충돌이나 프로그램 충돌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중간에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방금 제가 만든 액션이 날아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완성됐다면 포토샵을 한번 껐다가 켜주세요. 여튼 뭐 필요하신 액션들을 만드셔서 좀더 빠르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시면 좋겠네요 음 제가 만든 것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잘안 씁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대략의 사진을 어디다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만들어 준다면은 뭐 얼굴 정도?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페이스 툴에서 여긴 안 나오네요 페이스 툴에서 어느 정도 약간 얼굴을 줄이고 눈을 키우고 코를 좁히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그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건데 클릭을 하게 되면 살짝 줄어들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이 아예 필요가 없다 그럴 때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잡아 놓으신 부분을 지우실 수도 있고 딴걸더 추가하려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추가도 가능합니다. 물론 필요 없는 건지워버리겠죠 같은 액션은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폴더 내에 있는 것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파일 여러 가지를 열었을 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오토메이트. 폴더가 아니라 오픈 파일을 해주시면 현재 열려 있는 파일에 대해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되죠? 컴퓨가좀 빨랐으면 프리릭 전화만 보여주었을 텐데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여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웃음> 잘들 보내시고. 아, 저는 감기 걸려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다시 또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오늘 강좌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고 음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웃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되게 독해요 약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아까 초반에랑 지금이랑 목소리가 많이 다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